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정구입니다 최근 오버워치에는 또다시 신규 영웅인 토르 비온는딸 브리게테가 공개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브리게테라는 캐릭터가 표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팔라딘스 이미 예전부터 오버워치와 표절 시비가 있던 게임이죠 제가 일전에 업로드했던 영상에서도 표절에 대해서 다룬적이 있었으며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한창 뜨거운 토론을 주제로 자리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두 게임이 같은 하이퍼 FPS고 비슷한 시기에 출시됐기 때문에 비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뜨겁다 못해 불타오르는 공방전이 펼쳐지자 보다 못한 하이레즈 스튜디오 개발진이 해명에 나섰던 적이 있었죠. 물론 자신들은 전혀 오버워치를 카피한 적이 없기에 너무 억울하다고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와서 보면 작은 해프닝에 불과하지만 이번엔 조금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팔라딘스의 제작사 하이레즈 스튜디오의 시즌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에 등장한 오버워치의 브리기테가 본인들의 게임 팔라딘스에 등장하는 애쉬를 카피하는게 아니냐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유저들이 제기한 표절 의혹과 개발자가 직접 남긴 의혹은 그 무게의 가치가 다르죠 실제로도 애쉬라는 캐릭터는 2017년 6월에 출시된 캐릭터고 브리기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공개되었을 뿐이니 충분히 의심받을만합니다 시슴은 애쉬와 브리기테의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둘의 외형에 대한 유사성을 그 예시로 들었는데 오버워치의 브리기테는 스토리상으로 라이하르트의 종으로 일하게 되면서 라이하르트에게 크게 영향을 받아 전투에 나서게 되었다는 스토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라이하르트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갑주와 외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여성이라는 점과 어느정도 비슷한 디자인 그리고 등 뒤에 달려있는 깃발을 보면 얼핏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라딘스에도 나름의 스토리도 존재하고 애쉬도 엄연히 스토리가 존재하는 캐릭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스킬은 어떨까요? 두 캐릭터 모두 전플레이본 결과 포지션은 매우 비슷했습니다. 아군에게 달라붙는 적을 밀쳐내서 지키는 탱커 포지션 말이죠. 비록 평타는 다르지만 적을 밀어낸 스킬과 대쉬 스킬 그리고 아군을 보호하는 보호막 이 정도로 본다면 어느정도 스킬 메커니즘을 참고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웃음>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트윗은 선전포고하는 트윗이 아닙니다. 바로 아래로 내려가 보면 시즌이 진행한 투표 결과를 볼수 있는데요. 64%의 비율을 차지한 Stew is smoking pot. 그러니까 초월 번역을 하자면 Stew는 약을 빨았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농담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진지했는지 아니다 요건 요한나와 라이나르트를 섞은 캐릭터다 라면서 사진을 올리는 등 재밌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뭐 외형이야 그렇다고날순 있지만 스킬 메커니즘을 참고했다 정도는 생각해볼 수 있는 수준이네요 이전에 오버워치와 발라딘스가 표절 시비로 시끄러웠을 때 하이레이즈 스튜디오의 인터뷰에 따르면 게임 개발이란 것이 원래부터 옛날 게임으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반복 활용하는 작업이다 라면서 게임의 재생산의 과정에서 비슷해 보이는 요소들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사들이 다 그런다 라고 했었고요뭐둘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타2의 드로우 레인저와 롤의 애쉬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네요 아무튼간 재미로 썼다는 트윗이지만 팔라딘스 측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았던 게 아닐까요? 조크를 통해서 은근히 비꼬려고 했던 의도가 있더던지뭐 아무튼 진실은 저넘어있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신기했던 점은 팔라딘스가 스팀에서도 꽤 순위권 안에 들고 있으며 동시 접속자 수도 평균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라고 하니 생각보다 자리를 잘 잡았나 봅니다. 의외네요 이건. 아무튼 간뭐 표절이건 뭐건 간에 얘네 둘이 서로 표절이라고 싸우고 있으면 은 팀포트리스2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지 않을까요? 심지어 팔라딘스는 팀포트리스2라고 쓰여있는 아이템을 버젓이 주는데 오 아무튼간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